안녕하세요 설치연행동학수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더십 프로그램의 여섯 번째 이것도 모든 강아지들이 다 알고 있고 모든 보호자분들이 꼭 연습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강아지들이 우리 산책 나갈 때 어떤가요? 문이 딱 열리면 빵 하고 튀어나가죠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아세공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자원은 보호자로부터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자원이 꼭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형의 자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딘가에 접근하기에 지금 우리가 산책을 나가려고 한다면 초비가 원하는 건 뭘까요? 문이 열렸을 때 나가고 싶은 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고 우리말을 잘 들었을 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는 간식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보상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보통의 문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배운 걸 그대로 한번 연습해 시켜 볼 거예요. 릴렉세이션 프로토콜 배웠죠? 이 자세에서 문이 열리는 쪽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강아지를 둬야 돼요. 앉아. 기다려. 를 시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씩 열 거예요. 움직이면 문은 바로 닫힙니다. 다시. 앉아. 앉아. 기다려. 움직이면 문은 닫힐 거예요. 쇼! 이리 와 제가 이 대각선으로 서 있는 이유는 나가려고 할때바디블로킹을 하기 위해서예요 앉아! 기다려 몸으로 막으면서 다시 문을 닫습니다 쇼! 앉아 기다려 문이 다 열려도 보호자가 허락하기 전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초! 앉아! 기다려 기다려 살짝 줄에 텐션 주셔도 돼요 처음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금방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말아요 그래야지 보호자님들이 열심히 따라 하십니다 그렇지! 기다려! 앉아! 기다려! 옳지, 가자! 이렇게 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보호자가 허락했을 때 나가는 연습들을 해야지만 산책했을 때막 흥분하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이 하네스를 하면 흥분도가 막 높아지는데 막문 열어라 참게 한다고 문이 열려버리면 얘네들은 뭐예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돼요 그게 아니라 문이 열려도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다는 라 인식이 있으면 이걸 연습하는 동안 아이들 흥분도가 떨어져요 그럼 밖에 나가서도 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에서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쵸 이제 더잘할 거예요 초비는 한두 번 하면 잘하네 쵸 터치 옳지 앉아 기다려 기다려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고요 앉아 앉아. 이런 게 오히려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흥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차분해져야지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지만 지금 밖에 있는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기다려. 이리 와. 좆, 이리 와. 앉아. 기다려. 좁 앉아. 기다려. 올지 가자. 잘했어. 들어가자. 다시 한번초 일어 앉아 기다려 기다려. 우선 그러면 더 쉽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앉지 않아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초 기다려. 옳지! 이뻐해주세요 가자! 이번에는 세상이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세상! 이리 와! 이제 문제가 저보다 우리 회사 언니들을 더 좋아해서 <웃음> 지금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 회사 언니들이 있거든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어해요 세상 앉아! 기다려 옳지! 가자! 오이 척해, 오이 척해. 네, 세상이는 뭐 누구 강아지인데? 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 앉아. 기다려. 문이 이렇게 다 열려도 잘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옳지라고 말하고 이때 보상은 간식이 아니라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접근하는 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옳지! 가자! 크으, 우리 세상 세상! 세상! 한번 해볼게요. 세상, 앉아. 기다려. 다 문을 이렇게 열어줘도 잘 기다리고 있으면 옳지! 가자! 옳지, 세상이이 오픈 더 도어 교육은 우선 집 안에서 안방이나 방문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마지막에 가능하다면 아파트 현관 나갈 때도 기다려 시켜놓고 문이 열려도 참고 있다가 보호자가 옳지, 가자 라고 할때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응용한 오픈 더 도어 교육을 해봤는데요. 이 교육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되게 중요하죠? 패티켓 갑자기 문밖으로 튀어나간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뛰어나간다거나 이러다가 다른 분들이 놀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리더십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모든 반려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교육이니까 어렵지 않죠?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 우리 이쁜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더라. 어? 어휴 착해.